안녕하세요 좋은 낮입니다 선심은 음, 대궁이라 오늘 제목은 아닌데 제목은 이겁니다 역시 쉽고 기본적인 글자입니다 제가 올리는 글자는 어려운 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 우리가 씹어 먹을 영양가에는 전부 쉬운 글자 속에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쉬운 일곱 팩 안쪽의 글씨들이 한자 비밀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이건 적중이죠 관역적 관역적은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관역이에요, 관역. 그 흔한 관역. 여기 뭐냐? 활이죠, 활공. 네, 활에 여기 화살을 채는 모습인데요, 이곳이. 그래서 뿅 쏘는 거죠. 그래서 자, 관역이라는 말은 그러면 또 한글인가, 한자인가, 원래는 무엇인가? 관, 꿔일관. 혁. 옛날에 우리 민족이 활을 쏠때 가죽으로 어떤 이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화살로 딱 꿰는 것 이것이 관혁이어서 지금 이제 관혁이 됐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는 않겠죠. 자, 이 관혁 적자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주변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거를 보는 걸참 좋아요. 관혁의 한 가운데를 적중이라고 합니다. 어, 뭐에 적중했다. 관혁 한 가운데 들어갔다 이 얘기죠. 참 기본 좋은 단어죠. 그리고 눈으로 관역을 딱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쓰기 전에 눈목자 먹자. 눈목자는 원래는 이렇게 요거였어요 요거. 눈이죠 이것이 세로 쓰기의 한자 때문에 세로로 쓰이다가 지금의 눈목자가 된 것이죠 자, 눈으로 관역을 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관역에 딱 맞는 합당한 그 결과 그걸 적당이라고 합니다 적당 관역에 합당하다 적당하다 적당이란 말은 제가 읽을 수 없는 것이 제가 그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목포에 계실 때 아버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형들이 둘이나 있단 말이죠 더 애를 낳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아버지한테 그 당시 전화가 없죠 핸, 그 핸드폰 당연히 없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세 번째가 생겼는데 이거 어쩔 까시어 하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의 그 대답이 적당히 하소 그래서 아씨 아기를낳는데적당이라니 화떡지나서 그냥 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의 소산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삶도 좀 적당하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치열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이 적자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단어들은 뭐냐면요. 뭐뭐적 이런 말이죠. 긍정적 부정적 소극적 적극적 이 수많은 이 적자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자, 긍정적이라고 해볼까요? 긍정이라고 하는 관역을 향해 가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 철수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긍정을 향해 항상 가고 있다는 얘기죠. 말이든 행동이든 마음가짐이든. 타타는, 똘추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다. 어, 긍정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꽤 부정적이야, 쟤는. 부정이라는 관역을 향해 자꾸 가고 있는 거에요 말과 마음과 행동이 그래서 적 우리가 무엇적인가 동물적이다 무슨 적이다 나는 어떤 적인 사람인가 나는 주로 어떤 목표를 향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자꾸 관찰하죠 선거 때 다른 후보 비난하듯이 세상 썩었어 정치가 어째 자, 그 사람들은 계속 부정이라는 관역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쪽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화살이, 화살이, 화살이 그리고 적중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겠죠. 적당히.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는 참 중요해요. 긍정이라는 목표로 갑시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어땠을까요? 옛날 어른들이 관역에 대해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세계 최초의 노래일 거로 지금 짐작이 되는 어아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어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해서 검색을 해보셔도 좋아요 고구려 이전 고조선 환웅 시대에 어 아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으니 그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나와 있어요 어아어아 어, 아 하면서 거기 나오는 몇 가지 말들을 한번 해볼게요 선심은 대공성하고 다 한자로 쓰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착한 마음은 큰 화를 이루고 자, 착한 마음으로 화를 탁 준비했어요 하나 비유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 쏠까요 악한 마음 악심은 시적성이라 악심은 시적성 화살의 관역을 이루었네 즉 악을 향하여 자, 악이 여기 있습니다 악은 무엇인가? 불안에서 비롯된 마음 그냥 불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악은 불안이에요 어둠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죠 같은 말들입니다 다. 자, 그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 거예요 어떤 화살? 또 하나의 미움이라는 화살? 불안이라는 화살? 아니죠 선심이라는 화살. 선심은 무엇인가? 그래, 괜찮아, 좋아, 좋아. 그래서 좋을 선도 되는 겁니다. 양과 같이 어떤 순, 유순한 마음, 그 입, 그걸로써 쏘는 것이죠. 해주고 딱 적중하는 순간 악은 선 앞에 녹아버려요.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십만년 묵은 동물도 촛불 하나 밝히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듯이. 선심은 언제나 악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악심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 어둠일 뿐이죠. 불을 밝히는 순간 악심은 불안은 두려움은 사라지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수많은 악심의 관역을 뚫으리 그리고 뜨겁게 끓어오르는 착한 마음 속에 악은 한점 눈이로 새 원래 한 점, 일점 이건 뭐 다른 시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만 일점섬 홍모 일점이라고 하죠 붉은 화로의 한 점의 눈처럼 그 악이라는 것은 불안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악심을 없애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선심을 충만하게 하기를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겸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해주면 저절로 겸손인 것처럼 선심으로 가득 찬 내가 악을 보았을 때 거기에 어떻게 선심을 적중시킬까 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목적을 완수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적중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관역을 맞추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